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강좌 여섯번째 시간으로 영상의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가 다양하게 정말 많은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제공되는 이 이미지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키네마스터를 여십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16대 9 비율로 맞춥니다. 여기서 상점으로 갑니다. 왼쪽에 메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쭉 밑으로 내리면 은 이미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원하는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이미지는 뒤로 나갑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럼 방금 다운받은 이미지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클릭만 해도 타임라인에 추가가 됩니다. 상점에서 디자인이 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단색 배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정색 회색, 흰색,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있는데요 이 중에 흰색 배경을 선택하겠습니다 흰색 배경이 추가가 됐죠 우측의 상단에 체크를 누릅니다 그리고 흰색 배경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가위모양 옆에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클릭만 하시면 은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팔레트에 원하는 색상이 없을 때는 두 번째 원형을 클릭합니다 손을 찍어서 돌리면 원하는 색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돌릴 때마다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원하는 색상이 나왔을 때 손가락을 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누릅니다 우측 상단에 체크 색상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반복해서 여러분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